하나님 나라 22강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만년의 말년에, 말년에 범한죄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복된 시기에 너무도 외형에 치우친 외형적인 유지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본연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셔서 차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어제의 악인이라도 오늘 회개하면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지만 어제의 은이라도 오늘 부피하면 하나님의 그큰 그 사랑을 저버린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하고 일반 불신자들이 당하는 징보라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정확하게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이 후반부에, 인생 후반부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존재, 그, 그, 흔적도 없어질 뻔 했을 뻔 했는데, 주님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들대에는 이 일을 그 일, 일어나지 않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그 이제, 솔로, 솔로몬의 아들대, 다윗의 아들대, 솔로몬의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다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뭐 아들한테 징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 저희 주님은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 징벌 하신다고 해도 솔로몬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솔로몬의 그 외형적인 부, 현실적인 영광 이런 것들을 보고 추구하는 자들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반적인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이게 많은 뜻을 함의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법칙 가운데에서 특별 법칙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일반 법칙을 떠나서 특별 법칙을 <웃음> 그 역사해 가시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토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토께서 죽으신 사실이 역사죠. 그리토께서 죽으신 사실은 분명히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일반 법칙, 역사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 역사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구속 역사는 주님이 이제 솔로몬을 징계해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고 할 때도 역사를 무시하고 그 무조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의 그 속성과 그 지식, 지혜, 꽤그 위에 역사하셔 가지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사서 있게 이루어 가신다. 구속의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정상한 역사의 원인을 심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응을 점차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받게 하시면서 그 특별한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속의 경영의 일이죠 구속사의 일이죠 내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제 내분이 네 일어나게 하시고 외국외적으로 대적 세력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여로보암의 등장과 에도 에돔의 하닷과 다메색의 르손 등의 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웃음> 솔로몬이 죽고 나자 우선 내부적인 문제들이 역사의 표면 위에 급속하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러 보암에게 그가 오르게 될 위치와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진행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존재와 역할이 아직 다 마감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북쪽을 담당할 사람으로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미리 그가 그 나라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역사를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꾸려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멀리 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모형적으로 섭리해 가신 그 역사 속에서라도 이제 그 일반 법칙 한도 안에서 특별법칙을 써 나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일반 법칙하고 특별 법칙을 그 성신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김홍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목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목이 상한 사람이 성악가가 될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감정이 확실하고 박자감이 확실하고 음악에 대한 조회가 깊어도 그 사람은 노래야, 노래를 불러야 되는 목이 나간 상태면 그 일반 법칙을 어긴 상태면 그 사람은 성악가가 될수 없어요 또 또 다른 예를 들으면 젊어서 공부 안하고 실컷 노는 사람이 벼랑간 재벌이나 대통령의 직위, 국회의원의 직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도인들이라고할때 일반 법칙과 특별 법칙을 내가 일반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될 때는 은사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소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신의 인도예요 그 성신의 인도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법칙만 따져가지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성, 성신을 의지해서 뭐 옛날 최건론 그 목사가 그 시험 볼때 성령론 시험 보는데 빵점 맞았다 고 그랬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면 빵점이지 그러니까 그 일반 법칙과 그 특별 법칙을 그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특별 은혜를 은총을 입었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 백성으로서 마땅히 목표해야 할 일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미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사실 해도 그렇게 해도 사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래서 자기 지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높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법칙을 잘 지켜도 그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법칙을 잘 지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잘 그게 잘안 되면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약대는 삼키는 꼴이 돼버린.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그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뭐 그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넓은 지경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변의 국가로부터, 그 강대국들로부터 다 받게 됐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드러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반 법적으로. 그러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그, 그, 그 배우고 말이죠. 그걸 가르쳐야 돼.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모형적인 나라로 소나갈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그걸 그안 하고 현상유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에? 하나님이 그다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진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 안에서 그 솔로몬 당대에는 안 하고 그 아들대에 그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의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해도 이제 좀 보겠지만 로보암이나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들이 그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새 창조를 나타내야 될그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쓸어 없애도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를 물려받은 르보암은그 동안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그의 통치 시작 시기에 이스라엘의 북방 열지파의 주장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이전에 궁에서 낳고 자라고 보고 배운 방식대로 이제 로우보함은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신령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후반기 나쁜 방식을 솔로몬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솔로몬 때부터 막중한 세금 징수와 노동력 징발이 가져오게 된 일들을 자기 때에는 더욱 심하게 누리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이, 뭐, 이 정도로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솔로몬 앞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행한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산스러운 궁중 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 세력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 그죠? 그냥 그그 그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 나라가 어디 어디로 가든 말든 그냥 그 정권에 붙어서 반사 이익으로 누려지는 것들을 더 즐기고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로브 왕.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기 아들 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들 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이 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악을 조장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그 나쁜 점들을 이어받은 그런 그러고 하나님의 이미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그 분열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하신 나라 분열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렇게 일반적인 역사의 터 위에서 크신 지혜를 발휘하사 성취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뭐 기계적으로 강작하여서 역사를 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게 하시면서 게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완전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중심의 북쪽 열 지파와 로보암 중심의 남쪽 유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속해 있지만 그, 그 지파가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워진 북방 이스라엘의 진행과 결과 등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명을 상실하고 그릇되게 나아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중심 본문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여로보암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느밧은 그 아내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그러나 많은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어머니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할 정도의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북쪽 열지파의 노동의 책임자로 세움을 입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 왕가의 가혹한 정책에 대한 반란 모의와 아이아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자신이 북방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에 대한 내용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생전에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 피신하여 있으면서 북방 집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저들을 이제 지도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은 시삭이었는데 나중에 이 시삭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준걸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과 시삭도 아주 좋은 관계를 지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보암이그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의 책임자로 세워져서 그동안의 괴로움을 느꼈던 몇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로, 로보암에게 나와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보암은 자기와 같이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정책을 더 강화하여 백성들에게 그 <웃음> 내릴 것을 아주 천명했습니다 호사스런 생활을 조금도 줄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요구를 그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왕권이 침해를 받는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보암은 이를 기화로 해서 북쪽 열지파를 규합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이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게 된 거죠 솔로몬의 범죄를 그 후반기 범죄를 이어받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잡자마자 아, 우선 유다와의 분쟁은 물론이요 다메색의 그 위협과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 도시들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계미나 부니엘 그리고 디르사와 같은 도시들을 새롭게 수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따라 이런 예비를 했다면 하나님께 인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여러보암은 순전히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정치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행복과 번영을 지키겠다 하는 수작을 그의 통치 초기부터 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서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줄이고 징수 제도를 없애는 일부터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동기로 유다로부터 분리된 백성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 로보암과 같이 그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켰다면 그, 그 그런 똑 동일한 왕이라면 여로보암도 지지를 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감해주면서 이제 저들의 비율을 맞히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죠. 그리고 여로보함은 북쪽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뒤에 백성들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남쪽 유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배척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세차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 보여야 되는 그런 그 규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집화도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책무를 하려고, 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과 흡사한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여 온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해서, 애굽에서 봤던 그 바알신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낸거 아닙니까? 동일한 그런 것들을, 여로 보암도 그대로 그 죄를 이어받아서, 이 백성들의 종교적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리고 저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다 알고 그그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죄의 속성은 뭐 옛날이나 그 이때나 뭐다 똑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세웠어. 그, 오늘날도 보면, 이거, 그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신증권의 앞에 가면 소 하나를 크게 형상화해서 만들어놨죠. 여기 성약교에 그 가는 길에 큰 건물 앞에는 또그 소를 하나 만들어놓긴 했는데 약간 해악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약간 웃기게 소를 하나 그 건물, 건물 질때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게 하는 게 법인데요. 그리고 뭐 나무도 설치하게 하는 것도 법이고, 근데 그그 그, 그 조형물로 그그 그 소를 만든, 이 소가 굉장히 부를 상징하고, 예?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저기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그런 그 종교성을 자극할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놔서 배들과 단의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열 지파의 백성들 전체 또 지도자들 학자들 거기 뭐 박사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왕이 그 일을 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북쪽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를 끌고 가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지하시는 지파를 향해서 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경건한 그런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 평양신학교가 그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나라를 온통 뒤집으니까, 그 경건한 사람은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숨어야 할 판이니까, 그, 다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이 북에서는 뭐, 그 하나님의 그, 종교를, 하나님 믿는 종교를 정치에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악용해서 적그리토로처럼 교수처럼 활동을 해도 지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중요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절기도 바꿔버려요. 살짝 바꿔가지고. 그 8월, 7월 15일, 그, 그, 초막절 절기, 대속제일 이후에 있는 그, 그, 초막절 절기를, 날짜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날짜만 바꿨겠습니까? 6월절 날짜도 바꿨겠지. 다 바꿔가지고, 그, 그, 이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방향을 싹 바꾸는 거죠.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그 하는 수작이에요. 연, 그, 그 어리석은 민중들의 시선을 돌려놓고 자기들의 정권을 그 길게 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수작이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열한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그주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은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화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합니다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레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이그 단에 올라가서 자기는 이제 모범적으로 또분양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백성들을 아주 현혹하는 그런 정치를 한 거죠. 보통 백성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아론 계열의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레위지파 속에서 제사장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저들이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제 뭐그 종교적인 일에 봉사할 사람을 아무 백성 중에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로 신학교로 친다면 말이죠 그 아무 소명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그, 그 경영하기 위해서 받고 뭐 저들에게, 저기,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지,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과정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넘어가서 이제 졸업하면 목사를 주, 주, 주, 주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할수 있게 보장을 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렀는지 확인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외형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한다. 그게 여러 보암의 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청종, 하나님의 율법에 청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꾼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순전히 자신의 왕조를 지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도를 악용하는 짓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할그 하나님 나라의 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그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조금 실력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무조건 뭐라고 해서 졸업시켜서 목사시키는 거예요. 언약계시 안에서, 언약계시 역사 안에서, 당대 하나님의 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일반 종교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도를 써먹으려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의 배면은 다 자기, 자기의 자 영광과 자기 그 유익이 있어요. 자기 유익과 자신의 영광이 있고, 자기 행복이 있고 자기 쾌락인 의곡이다 보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율법과 제도 또그 절기의 형식을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현실적인 풍요만을 충족 지키기 위한 세상 종교와 전목을 지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언약사상에 기초한 일을 지속하지 않고 외형주의 이런 형식주의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 여러보암의 죄를 그대로 습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거짓 목 목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그 교회에 헌신된 존재로서 전체를 드린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을 주고 또 앞길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의 성격이 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이아 선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미리 이런 죄악된 일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북방지파의 감독관을 할때그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아 선자를 통하여 솔로몬 왕과의 분열 원인과 그리고 그에게 북방 열지파를 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일이세 가지를 다 말씀해 줬습니다 그가 하나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그를 축복하여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줄기가 주류의 줄기가 다윗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어나가지만 북쪽 열 지파의 왕으로 네가 세움을 입었,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지위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그 주의를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갈라서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리토가 오시니까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 그, 그 주류에서 제외된 열지파의 그 수장이 될여로 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언약의 경륜의 역사에서 배제되는 위치에 서 있지만 여로보암이 그들을 향한 경륜이 아직 다폐지지 아니한 까닭에 언약의 형식으로 그 언약의 형식으로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엄청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7절로 20 아, 3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부친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했는데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족 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아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아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웃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아가 그 입은 <웃음>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찍고 아,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빼낸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록과 모압의신그모스와 암몬 자손의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아이 다윗의 향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것이요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웃음>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의 행한 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분명히 손자를 통해서 아야 손자를 통해서 여러보암에게세 가지 내용을 다 가르쳐 줬어요. 왜 솔로몬 나라가 갈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갈라진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북쪽 열 지파를 부여받은 그런 아, 그 여로보암으로서 어떻게 행, 행해야 되는지 <웃음> 이세 가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통치 초기부터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주님의 윤례와 법도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외의 곳에서 제사나 경배나 교제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4장 16장에 나와있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출협기 또 신명기 등에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보함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렇게 자기 길을 간까 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그가 다윗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애써 알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를 취하고 있었고 또그 일원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명백하게 보고 있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시대의 경륜 아래 특별하게 선자를 통하여 그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특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진정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애써 알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알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고 또 치우지, 치우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할때 자기를 치우지 않고 성신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보함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라도 악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도 악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인식이 없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받아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진짜 까만 존재 그런 토대 위에서 그 바닥이 그것인데 그 거기서 시작을 해야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한 발짝씩 받아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자기가 자기 자기 기호에 맞는 대로만 받아 쓰는 거죠 그렇게 써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여러보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치우지 않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우지 않은 것 때문에 성신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럴 걸 그럴 걸뭐 나중에 후회는 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까만 존재입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법칙 속에서 특별법칙을 누려 가야지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늘 율법책을 가까이 두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듣고 내가 내 행복과 관련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전심으로 다 들여서 살아가야지. 그거는 저, 저, 저한 두세 번째 지금 우선순위에 밀어놓고 항상 자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그 사람이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제 추악하게 여로보암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려고 하시,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왜 뽑혔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쓰임을 받는 거 자기를 치우지 않고 주님의 계시를 접하고 따르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수고와 봉사 그 자체를 스스로 할수 없게 되어 중도에 변질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회복보다는 현실적, 인본주의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할 것은 지금도 이런 자들이 많다. 옛날에만 역사, 구약의 역사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있다. 교회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뭐, 그 외에 뭐, 어떤 뭐, 성교 조직체를 운영하고 나가도 이런 일을 할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목적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구원받을 수 있는 없는 위치에서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연합시켜 주신 것이고,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라는 걸안 치우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교회원이 되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 공예배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저, 여러 보암이 제사제도를 이용했듯이, 공예배. 공예배가 결국은, 한주 살아보니, 참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기 때문에. 설교도 공례배를 그위에서 설교를 하는 거고 기도도 찬송도 헌상도 다이 공례배를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이 공간이 가장 귀하고 좋기 때문에 이 공례배를 떠나서는 내 존재의의가 없는 거예요 공예배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내 그리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는 공예배를 위한 거예요. 그걸 너무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그, 그, 그존 파이퍼 목사가 강의의 희열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 공예배의 중요성을 그 얘기했는데, 사실 그 외에, 뭐, 우리 저기 고신 지금 유해무 교수도 그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고요 또 제임스 데인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그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그 그 얘기를 공례배의 중요... 우리 공례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공례배를 위한 직분자이다 공례배를 위한 은사 공례배를... 그러니까 이게 공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종교 형식으로 치면 이거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거잖아요. 받고 드리기도 하는 거지만 받고 드리기 이미 선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러 나오기도 하지만 또그 완성을 향해서 또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드리고, 받고, 받고 드리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관계가 없, 없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 보암의 그 종교 형식과 똑같아요. 그런 거 주고 받는 일을 위한 그,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는데 그 일을 배제한 그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일그일 그 제외한 성신의 인도는 없다 이 말. <웃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한 이론이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나아간다고 하게 된다면 그, 그 이제 종교 혼합주의, 종교 저, 그 형식주의가 외형 형식주의가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이,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져 가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